보을때 받는 돈인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사용해서 받으려면 일단 사용한 금액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150원짜리 지우개가 음 x개 몇개지 모르기 때문에 150원짜리 지우개를 x이니까 곱하기 네. x 로 이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총 대들. 그근데요 선생님 왜 150x 네. 마이너스 500이 아니에요? 네? 150x 마이너스 500이 아니고 왜 500x 150인 x 거예요? 500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사용한 금액이지, 등. 아, 그렇구나. 네. 아, 그래서 그 돈에서 빠지는 거예요? 네. 아, 그렇구나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념소 구독자 여러분.